네, 지문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어, 설명을 드리고, 저 이제 인강에다가 같이 올려드리고 할 거니까, 요거부터 먼저 좀 보고 갈 겁니다. 여기. 자, 우리 요약집에 꼭 보세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늘 문제 쭉 한번 정리하고 가죠. 어, 어, 잠시만요. 네. 예, 네, 자, 꼭 보세요. 자, 지금 요약집에 다 있는 거니까, 에, 걱정 마시고, 거기 답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앞에 보시고, 요거 질문 정리 오늘, 에, 오전에 수업한 거쭉 정리하고 갈게요. 자, 1번.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를 저장된 때. 자, 저장된 때 완료된 거예요? 접수된 거예요? 접수된 거죠? 저장, 접수 같은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두 번째 등기와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접수한 그때부터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효력.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3번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마친 때 효력 발생한다. 요게 틀렸죠. 그래서 요게 맞고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ox죠. 자 등기와 등기를 마쳤으면 자, 저장된 때 자,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자, 저장된 때가 뭐야 접수된 때죠? 접수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좀 전에 보셨던 여기랑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음. 자, 다음 61페이지에 있는 거. 표제부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이게 맞죠? 표제부등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 표제부 표시번호는 절대 부기등기를 못 들어옵니다. 표제부 표시번호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맞는 말이고. 자, 말소가 잘못되면 또 말소한다. 그럼 틀렸죠? 예, 자, 말소의 말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OX. 오죠. 네, 말소는 또 말소할 수 없고 무조건 말소한 거 회복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건물이 화재를 없애서요. 말소예요, 멸실이요. 멸실 등기죠. 부동산 전부 멸실이면 멸실 등기지 말소 등기가 아닙니다. 말소 등기는 등기상 하나 하나 딱딱 지우는 거고 멸실 등기는 아예 부동산 이 없어진 거그 경우에 하는 거니까 말소 등기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래서 한번 X고요. 자 일부를 지운대요. 자 일부를 지우면말소도 아니다. 아니다. 일부를 지으면 말소가 아니다. OX. 오죠 오. 자, 등기 후에 변경사항이 생겨서, 일치하지 않아서, 등기 후에 뭔가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그럼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죠. 등기하면서부터 틀렸다 그러면 경정인데, 등기하고 나서 변경이 생겼으니까 변경등기입니다. X입니다. 자, 다음. 어, 일부 이전이 나서 이전, 이전, 이전, 이전 났어요. 일부, 일부 이전이요? 그러면 일부 이전 나오면 권리 일부인지, 부동산 일부인지 보셔야 돼요. 자, 이건 뭘까요? 권리 일부. 자, 권리 일부 이전은 가능합니다. 아, 각자 지분 이전 가능하죠. 맞아요. 일부를 분할하지 않은 특정 일부 이전, 요거는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 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OX, O죠. 다 맞는 말이에요. 자, 한필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 자, 토지의 특정 일부분이면 아직 부달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상권은 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빌리자라고 도면 첨부해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X 되겠어요? 자,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 건물 일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전세권 할 수가 있어요. 빌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 맞는 말이죠. 요 X고, 요 O입니다. 자, 4번. 공유 지분 났죠? 지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가진 각자 지분에 대해서 자, 전세는 할 수가 없어. 없어요. 그렇죠? 지분은 팔 수는 있어도 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x죠. 자, 한 사람 지분만 보존 등기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화 된다. 그럼 맞는 말입니다. 각하된안해 주는 거죠. 1인이 가서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왔다 그럼 해 줘요. 네. 자기 것만 딸랑 하겠다. 그러면 안해 줍니다. 각화 된다. 맞는 말이죠? 자, 각자 지분을팔수 있기 때문에 그팔수 있는 걸 전제로 저당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돈안 갚으면 저당으로 경매로 팔수 있으니까 이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5죠. 자 다음 음,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실제는 실제는 등기 원인이 증여인데 자 등기소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로 뻥친 거죠. 어차피 아들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 등기는 실정을 부합하면 유효하다 그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중간생략 등기가 빡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무효 최종 최초 나왔으니까 중간생략이구나 아 이거 무효라고 바로 찾아야 돼요. 자엑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의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꼭안 하고 양수인은 두 번째 소유자인데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이런 거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되는데 기왕 실체 관계 부합하면 등기 자체는 유효로 하자. 그래서 맞는 말이죠. 4번 건물 멸실로 끝난 보조등기죠 이거 이해관계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축건물에 갖다 유용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문제는 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용안 됩니다. 이해관계랑 전혀 상관없어요. 유용이 되는 경우는 권리등기, 권리등기, 저당권, 가등기 이런 권리등기만 유용이 되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X. 자 보존 등기상 표시하고요. 실제하고요. 자 다소 차이가 있대요. 다소 차이. 그럼 봐줄까 안 봐줄까? 봐주는 거죠. 동의성 유사성 인정되니까 유효로 봐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자 다음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같은 군는 무슨 번호? 같은 군는 순위 번호. 다른 군는 접수번호서 동순 별적 그래서요. 갓순 다정. 이거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대지권에 대해서 자, 대지권에서 길게 나오고 순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접 대접. 대지권은 접수번호. 그래서 요거 x입니다. x. 자, 추정력은 권리 등기에만 인정됩니다. 표시 등기는 인정될 수 없어요. 등기 추정력 권등기죠. 근등 권리. 권리에서 요거 x입니다. x. 자, 판례는 추정력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이 됩니다. 자, 소유권 인정 받았으면 지한테 받았겠지라고 인정해 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고요. 자, 가등기든 추정력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가등기 추정이 없다. x가 되겠죠? 자, 저당권이 있다. 등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당권도 있겠지. 어, 채권도 있겠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추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저당권하고 채권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으면 채권도 있겠지라고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자, 전세권이 이미 소멸했어요? 근데 등기는 아직 말소를안 했어. 그래도 그 전세 등기는 무효가 된 거지. 예요 끝났으니까. 근데 후순위로 중복 전세가 들어온다? 이러면 안 되죠? 네, 중복 전세 들어오면 이건 각화됩니다. 이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번 X죠. 자, 다음. 구분 건물 얘기인데요. 구분 건물. 자, 구조상, 이용상 동의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러꼭 구분 등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일반 건물 할 수도 있고 구분 등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틀린 얘기입니다. X. 자, 구분 건물 등기용지는 한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가 나오고요. 개개의 구분 건물 이게 이제 전유분이죠. 101호, 201호마다 표제부. 갚고 울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표제부가 빠졌죠? 갚고 울구로 편성되어 있다는 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갚고 울구. 그래서 이거 x고요. 3번 대지권인 경우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소지지면 이게 전체 등기 표제부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자, 다음, 4번, 집합건물,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자, 대지권 등기를,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부에 하는 겁니다.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했으면 등기관이 그걸 받아다가 이제 토지 등기 기록 해당부에다가 대지권을 걸렸다 이 토지는 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구조를 잘 잡으셔야 돼요. 건물 등기부에는 대지권의 등기. 토지 등기부에는 대지권의 뜻의 등기. 이렇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뜻의 등기는 등기하니 알아서 해준다. 직권. 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자, 5번. 대지권 등기를 했어요. 건물에다가. 그럼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소유권이 대지권의 뜻의 등기. 자, 틀렸죠?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지, 건물 등기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X가 되겠습니다. 자 6번 규규규규규 규, 규, 규, 규. 규약상 공용부는 등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에 이걸 규약으로 공용으로 같이 승을 했다라는 뜻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표, 어, 표제부는 표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갑구와을구는말소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 말소 그밖에 권리도 말소합니다그 그밖에 권리를 말수할 때 얘네들의 승낙서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지워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표제부만 두고 갑불구는 말수한다. 그래서 6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7번. 근데 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어. 자, 규약을 폐지했으면 이제 공용이 아니에요. 누구 거죠? 취득자 거죠? 취득자가. 이제 내 거라고. 자,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해 됩니다. 저거 X죠? 예. 지체 없이 보존등기예요. 그래서 X. 자, 8번. 대지권 등기한 후에 한 건물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 이라고 써 있으면 건물에만 해당되는데 이런 부기 등기가 없다면 대지권에도 동일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그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만 소유권 전등기는안 되는 거예요 건물만 사면 거기 딸린 지분도 같이 취득이 되니까 건물만은 안된다 그렇죠? 그래서 x 입니다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부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 토지 소유권, 대지권으로 걸린 상태다 라볼수 있죠 그럼 그 토지만 저당권을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그 토지는 건물에 붙었기 때문에 건물 처분할 때 같이 가는 거지 토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자 OX O죠 자 11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래요 그 건물만 전세를 빌릴 수가 있지요 오히려 대지권에는 전세가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지분이니까 건물만 전세할 수 있다 오예요 자, 12번. 그분 건물로서 대지권이 변경이 돼요. 대지권 변경되면 101호, 201호, 300호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유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 이 전체 건물의 다른 소유자들을 대위해서 한꺼번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몇 개만 또, 네 개만 좀좀 볼게요. 자, 신청서 나왔 신청서. 자 신청서 신청서는 법관이 부르면 예, 법관이 영장이 있으면 나갈 수가 있어 있어요. 자 등기는 못 나가요. 등기는 천재지변 아니면 못 나가요. 근데 신청서잖아요. 등기보다 좀 못하거든. 그래서 법원에서 부르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틀렸죠? X입니다. 자 신청 정보 이 등기부보다 조금 못한 거죠? 자 신청 정보 또는 신청서를 우리가 낸 거잖아요. 우리가 제출한 것 또는 제공한 것 요거 요 신청서 신청정보 나오면 (5년이겠어요) (5년) 자 등기 기록은 연구 보전이에요 또 넓은 의미 등기 뭐 있죠 매도 공신이고 다 연구 보전 신청 정보 신청서 붙으면 (5년이에요) 자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 본데 좀 중요해 보여 그럼 대충 (10년) 대충 (10년) 무지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신청서 신청 정보 요거 외워야 돼요 신청서 신청 정보는 (5년) (5년) 자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나 열람 돼요? 자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누구나는 안 되죠? 증명서는 안 되고요. 자,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예요. 근데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열람만 할수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매매 목록은 신청 취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면 포함해서 같이 발급을 해줍니다. 요 매매 목록 말고 세개더 있죠. 도면, 또 공동 담보 목록, 공동 담보 목록, 또 신청서 아니라 신탁 원부서 매도 공신. 왜돼요 매도 공신. 매가 뭐요? 예 매매 목록. 돈는 도면 공공 공동 담보 목록. 자 매매 목록 공동 담보 목록. 자 매매 목록은 매매를 두개 이상. 공동 담보 목록을 저당을 다섯 개 이상. 목록 목록. 신은 뭐예요? 신 신탁 건부서, 걔네들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연구부전하고 이렇게 신청 취지가 있으면 발급할 때도 포함해서 우리가 볼수 있게 해준다, 그죠 다음 3번, 이거 맞는 말이죠? 자, 3번 그분 건물 등기상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한동 건물표제부와 해당 전유분을 합쳐가지고 한계기록으로 발급을 해주게 돼 있죠. 이거 맞는 말이죠. 네, 여기까지 자, 오늘 오전 등기법 첫 진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정리해봤습니다. 를